저, 집에 형선 잘 있고. <웃음> 아, 잘 있지, 잘 있지. 그, 어? 매일 가슴으로 울면서 지내고 있지. 형선 잘 있고. 어? 잘 있지, 잘아 있지. 공 봐, 공 주라, 얘들아 공부 뭐, 집중해라.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야 될거 아니야. 네.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래. 빨리 고밥 먹으러 가자. 아니, 우리 엉클몽키, 어. 어때요? 우리 손님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게 해주던가요? 아, 진짜요? 재밌어요? 아닌데. 재밌다고? <웃음> <웃음> 재밌죠? 그죠? 했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친절하게 잘하죠. 아 그럼요. 음. 오늘 저 오늘 목경 출근했어요. 어 오늘 첫날이가 가서 잘하는지 한번 잘하는지 보자. 오케이. 그렇지 기다려줘. 더 그렇지 한참. 그래 하고 있네. 그렇지 어, 너무 일찍 네, 치려가지고어 어. 어. 네. 손이 아니라 어색하지 않네. 그렇지. 최근 첫날인데 오케이. 좀 겁을 블고있에서 잘했더니 오케이. 잘하고 있어. 봉보고 네, 봉치우고. 아, 최고. 아, 어쩐 일이세요? 오, <웃음> 굿샷. <웃음> 어, 나이스. 마지막.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형, 해보, 해보 어떤데요? 뭐, 여기 뭐, 뚜껑도 달려있고, 캐적하네. 아, 그래요? 어, 좋다. 뭐, 어려운 거고? 아, 전혀 없지. 문제 없다. 어, 어, 문제 형?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 아, 아니다, 아니다. 인상이 원래 있다. 아, 그래? 어. 사운드... 들어도 <웃음> 다시 나가는 거 아니죠? 아, 친절 봉사지. 여기는. 항상 웃고 있어요. 아, 그럼? 어, 문제없다 아니지? 전혀 그런 거 없다. 어. 아, 그래서, 어, 그래서 해서 왕에서 공주라. 뭐야? 왕은요, 저. 야, 아가씨도 지금 아, 공주고 있데 아, 아, 뭐, <웃음> 힘든 거 없어요? 아, 예, 줘야 돼. 아, 줘야 돼. 아, 담아주고. <웃음> <자, 웃음> 네, 다 줘야 돼. 줘야 돼. 담아주고. 아니, 뭐, 저 아. 집에. 형선잘 입고. 아, 잘 입지, 잘 입지. 그, 매일 가슴으로 울면서 지내고 있지. 형선잘 입고. 어? 잘 입지, 잘 입지. 아, 공 봐, 공 주라, 얘들아 봐요. 집중해라.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야 될거 아니가? 어,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래. 고밥 먹으러 가자. 아니, 우리 엉클몽키. 어. 어때요? 우리 손님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게 해주던가요? 네, 아, 진짜요? 재밌었어요? 아닌데. 재밌다고? <웃음> 재밌죠? 네, 그죠?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친절하게 살아야 아, 네. 그럼요. 그리스찬 음. 네. 아닙니까? 그럼 다행이네. <웃음> <웃음> 사람들이, <웃음> 이, 이, 이, 덩치만 보고 사람들이 잠깐 겁을 먹거든요. 아, 어, 오해를 좀 많이 한다. 그리스찬이거든. 네. 아, 예. 기이 다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네. 갑자기 쫓는 걸. 아, <웃음> <웃음> 갑자기 맞습니다. 아, 이거 방송용이라가지고. 예. 아. 네. 우리 전에 코트장도 음. 색깔도 바뀌고, 음. 이 구두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 사람들 반응은 좀 어때요? 리뉴얼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반응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물이 중간에 쳐져 있잖아. 음. 그러면 코치 한 분, 저쪽에 코치 한분 계시니까 이게 개별성이 느껴져서 그전보다는 좀 이제 내가 여기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음.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 음. 어. 그리고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방향성이 저쪽에서 일로 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칠때 오히려 레슨 받고 나서 이거를 설치한 게 음. 정말 신의 한수다. 아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어. 어. 어. 뭐, 뒤에 손님 안 계실 때는 더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음. 메리트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음. 음. 형, 근데 저는 음. 실내 코트에서 레슨을 하는데, 어. 형도 이제 실내 코트에서 하다가 그렇지. 실내 코트로 왔을 때좀 어. 뭐가 달라요, 여기가? 이게 집중도가 여기 쏠려. 아, 음. 이제 풀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이 어. 이제 뚫려 있잖아. 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전달이나 어떤 이 사람이 레슨자가 하는 행위나 음. 집중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어. 음.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쨌든 구간이 짧잖아, 길이가. 음. 그리고 폭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안에서 할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어떤 드리 훈련, 그다음에 스텝 훈련 이런 것도 동일하게 풀코트처럼 할수 있는데. 다만, 내가 바운딩을 못 한다는 것. 어,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이제 회원들한테 우리가 주중에 나가서 야외 레슨을 통해서 해소시켜드리고 있거든. 그래, <웃음> 형. 아무튼, 어. 그, 졸에서. 이제,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열심히. 해봐야. 그렇지. 어, 최선 다해가지고. 도시생활 힘들면 전화하고 소개해드릴게요. 지그 도시 막창 사둬 어, 아, 막은 언제든지 사주시소 소고기 많이면 괜찮아. 요시 우리 클 몽키, 네. 어 하려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실외 코트 예. 실 코트에서 뵙겠습니다. 어, 야외에서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또클 몽키 또 테니스 네. 실력을 한번 아, 그럼요. 주, 검증을 죠수고하요 예, 예, 어, 그럼 예. 네, 조심 가있소. 자 가리.